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였으나 추위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 엎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 2017 가학 269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이고 급격한 혈압상승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넘어지며 얼굴을 바닥에 부딪힐 때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 입술 안쪽의 열창 외에 얼굴 앞면에 두부 함몰 등의 특별한 외상을없었습니다 고령의 망인이 추운 화장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혈압이 올라 돌발적인 중풍 또는 뇌출혈 등으로 돌연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망인이 뒤로 누운 자세로 발견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시적 혈압 상승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의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외부적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